5월 달에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세균성 천공병, 구멍병이라고죠. 그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천공병이 아예 그냥 그방지를 못할 정도로 심했고 여기에서 노균자에서 그어 노가 이슬로자예요. 임맥과 맥 사이만 딱 이게 이제 요 이런 거 이게 한마디로 얘네들한테는 그 혈관과 같은 거예요. 아, 혈관. 혈관, 혈관 같은 거 조금만 모세혈관들인데. 그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를 딱 경계를 딱 이루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표준은 아 예. 화분과 비닐봉지 차이가, 차이가 네. 확인하게 나네요. 색깔이 입색이 네. 네. 네. 달이고이 네. 네. 완전히 차이가 나는 네. 네. 네. 게 확실히 보이고. 보이고 자 여기는 물만 줘서 키우는 화분을 만든 그 현장이죠?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네. 많은 시간이 흘렸는데야 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잘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아예 현재 어, 단절은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사례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제가 그 실패 사, 사례를,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음. 이 화분의 세계로 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제가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오일을 처음부터 달아서 한 30개 이상, 이렇게 여기까지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별로 많이 안 열렸는데, 지금? 은 예, 없죠. 별로 없습니다. 올해 그 고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온도가 떨어지면서 특히 세균성 병이 아주 오래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초기에 한 5월 달에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세균성 천공병, 구멍병이라고 하죠.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천공병이 아예 그냥 그 방지를 못할 정도로 심했고, 실은 고추도 입이 노랗게 떨어지는 증상들이 세균성 병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랬고, 오이는 이제 대표적인 게 세균성 병이 노균병입니다, 노균병. 노균병인데, 실은 저희도 약을 한두 차례 못 하면서 노균병이 왔어요. 그래서 오이를 잘 수확하고 가다가, 이 이후부터 이제 노균병이 온 겁니다. 여기에서 노균자에서 그, 어, 노가 이슬로 자예요, 실은요. 이슬로 자를 씁니다. 그래갖고, 약간 습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야간 온도가 떨어지면 뒤+ 뒷부분이 물이 젖은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면서 곰팡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 그 각이 형제 각을 좀 띄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 여기 보시면 경계가 여기 딱 이게 입 맥과 맥 사이만 딱 이게 이제요 이런 거 이게 한마디로 얘네들한테는 그 혈관 같은 거예요 아, 혈관. 혈관 혈관 같은 거조 조금만 모세혈관들인데. 그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를 딱 경계를 딱 이루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아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인맥 예, 인맥과 인맥 딱 인맥이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그 사이에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녹균병입니다 이게 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 오이를 심어서 수확을 거의 못한 분들도 제법 많아요. 왜 그러냐 녹균병이 초기부터 와 갖고 녹병을못 잡아서 수확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이 가격이 뭐, 지난, 제가 알기로 6월 말, 7월 초쯤에는 뭐, 3, 4만원 이상, 오이 가격이 그렇게 비쌌습니다, 올해. 노지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비싼 이유가, 이녹균병 때문에 실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또녹균병이 나타난 이유는 기후 영향이라, 야간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따먹겠다는 거는 솔직히 포기를 했고요. 한번 이제, 저희들 약제 실험을 좀 해보자, 제대로. 그래서, 제가 모두싹을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관주 지금 두 번째 관주하고 있고요 모두싹과 루트칼, 아바나뚜를 현재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 지금 5일 간격으로 두번 관주를 해놨더니 실은 날씨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이 이후로부터 조금 이제 번지는 속도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해서 오일을 저 끝에까지 이제 <웃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끝에까지 한번 빼보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라도 오이를 좀 수확을 좀더 하고 실제적으로는 일반 농가가 재배하는 여름 오이는 통상적으로한 30일에서 한 45, 40일 정도 그 정도 수확하면 굉장히 많이 수확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30, 한 달도 수확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는 뭐 보시는 것처럼 한 나무에 두 줄기를 뺐죠 <웃음> 무리하게 <웃음> 두 줄기를 빼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오이 한 가지에 두 줄기를 빼서 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마디수는 25에서 30마디쯤 될거예요 이쯤이 그럼 이제 25마디 이후로 한번 좀더 수확을 해보겠다 실은 좋다는 영양제 이제 알게부터 알게 알개, 아바나뭐그 다음에 루트칼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가능한 뭐 모주싹 그 다음에 해충싹 모주싹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재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투입을 해서 어 다음에 우리 조피디님이 오시면 <웃음> 저쪽까지 꽉찬 오일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수 있도록 뭐장담 못하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녹균이 조금 잦아든 상태예요 물론 온도 영향도 있을 겁니다 야간 온도가 올라가면 녹균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뭐 약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후를 기후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롯구대는 물구멍이 없죠 네. 근데 그래서 바닥을 뚫면 물이 계속 새요 그럼 베란다 가 지저분해지니까 화분처럼 물을 뚫지 말고 약한 지면에서 5cm 정도 띄어서 구멍을 하나 내주세요 양쪽으로 이런 위치에 이렇게 이쪽에 내주고 하나 더 반대편에 또한 5cm 정도 위치에 이렇게 구멍을 내주죠 자, 여기는 물만 줘서 키우는 화분을 만든 그 현장이죠?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렸는데, 음. 야,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어떠십니까? 아, 예. 현재, 어, 반절은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사례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한번, <웃음> 그거는 제가, 저그 실패 사, 사례를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패를 알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아, 실패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음. 이 화분의 세계로 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인공 배양토 저게 이제 그 코코피트를 활용했는데요. 코코피트 자체가 일반 토양보다는 수분 보유력이 굉장히 좋을 걸로만 알았습니다. 실을 그랬는데 오히려 열이 나니까. 여름에 하도 온도가 높아지고, 열이 나다 보니까 화분이 뜨거워지면서 실은 수분 증발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한낮에 뜨거운 증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이 계속 빠지면서 비분도 같이 빠진 겁니다. 비료 성분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얘, 얘. 얘네들은 상태가 안 좋죠. 얘는 비료가 전혀 안 주다 보니까 아예 이제 맛이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고추는 뭐 나름대로 크게 달리긴 달렸는데 잘 크다가 이제 비분이 뚝 떨어진 거죠. 얘는. 초기에 비분이 좋을 때에는 얘네들도 잘 컸죠. 이렇게 고추 사이즈를 보면. 잘 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비분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아주 놀놀해지고 고추도 이제 색깔이 벌써 녹색을 띠잖아요. 얘네들도 약간 햇들한 색. 얘도 마찬가지로 잘 크다가 비분이 떨어졌는데 더군다나 어떤 증상이냐면 아, 요거는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어, 그 증상은? 예, 네, 이 증상은 쉽게 얘기해서 붕소결핍입니다. 아, 요게? 예, 예, 붕소결핍 증상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뿌렸던 텃밭에나 그 다음에 가든코트에는 동사가 다 함유가 돼 있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잘 크는데 얘네들이 화분을 재배한 것들만 물빠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어 밑에 구멍이 좀 커요 물빠짐 자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큰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증산량이나 증발 량이나 밑으로 니칭되는 물빠짐 자체가 많아지면서 비류의 이제 결핍이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옆에 있는 이 엔텍 봉투에 담았던 것들은 구멍을 양쪽에 조금씩만 내놨어요 그때 보셨겠지만 조금씩 내놓다 보니까 물 빠짐 자체가 굉장히 양호해졌고 그 다음에 이 화분이 달궈져서 나중에 늦게까지 열이 나는 것이 조금 방지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래서 비료 봉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어요 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네. 화분과 비닐 봉지 처리가 네. 네, 그렇죠. 네. 네. 차이가 나네요. 색깔이 예, 그렇죠. 예. 입색이 완전히 지금 차가나 보이고. 윤기, 그렇지만. 윤기도 윤기도 좋고, 벌써 고추도. 아, 있고. 음. 응. 심지, 얘네들 심지어는 비분이 떨어지면서 약해지니까 세균성 병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 약해지니까 그에 비해서 얘네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뭐, 고추도 지금 나름대로 제법 잘 달고 있고요. 포대를 잘 활용하고 물 빠짐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물을 좀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이 비료도 좀더 보관이 잘 되고 그래야 된다는 뭐 하나의 교훈을 또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비닐 봉투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도기 화분하고 예. 차이가 이렇게 비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비분 자체가 달라고 얘는 벌써 아직까지는 비분 자체가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얘는 비분이 벌써 떨어진 거예요 물빠짐이 너무 많고 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나와요 일단 입색이 다른데요? 그렇죠 이제 입색 자체가 비분이 떨어지면서 얘는 또어 칼슘 결핍이나 또 병도 같이 온 거예요 이쪽은 지금 정상적인 어떤 잎이라면 음. 이쪽은 지금 우리끼리하고 음. 상태가 안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 비분이 빠진 게 눈으로 보이네. 네, 그렇죠. 입색 자체가 다르죠, 완전히. 예. 네. 때가 끼는 거거든요. 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붕소결핍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커지면 나중에 저기가 이미 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결핍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열과로 먼저 터집니다. 갈라집니다. 아, 갈라집니 네, 네 갈라집니 이쪽에는, 이쪽에는 깨끗, 깨끗하죠,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벌써 여기가 때가 끼면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Here we go! Yeah. <laughs>